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제네 코스트코를 걸어서 댕기는 남자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집앞 편의점 거리거든요. 오늘은 코스트코 생활용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는 먹거리 구경도 재미있지만 늘 신기한 생활용품 구경하는 것이 짱재미있거든요 먼저 우리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냄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엔 세상 무거운 냄비가 참 많습니다 이것들 역시 모두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제품들인데요 워낙 무거워서 요즘은 운동 삼아 가끔 사용하는 냄비들입니다. 코로나로 히트니센터 잘못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냄비는 이 냄비입니다. 많이 보셨죠? 워낙 가볍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테리스 냄비입니다. 저는 사용하면서 가끔씩 한 대씩 주워 박습니다. 사대기를 막 이렇게 이게 1번째 거든요 가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 근처에 그릇가게를 우연히 갔었는데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있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15,000원 15 여기가 더 싸요? 가만 있어봐 3년 사용했는데 반품해도 될까요? 순간 였다고 생각을 하는 걸 보면 나는 짜잘한 돈에 좀 인색한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예전에는 큰 돈을 막 쓰고 돌아댕기던 사람인데 얼마냐고요? 한오천원 정도까지는 그냥 물쓰듯이 썼었는 뻥치시네 아, 아삼천원 정도는 썼다 내가 진짜 일단 캡처해두시고요 시장에서 우연히 발견되면 반값에 사실 수 있습니다 다음 상품은 야매지부가 지난 30년 전 캐나다에 이민가서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최고 애장품을 소개합니다. 요거는 샐러드 통이에요. 뚜껑을 이렇게 열고 한번 또 열면 음식을 다한 다음에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뚜껑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샐러드 소스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네, 여기서 샐러드 내 접시에다 뜨면서 여기서 좋아하는 소스를 넣어가지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 굉장히 비싸지도 않고 싸게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이 썼어요. 정말. 그래서 거기서 뭐 원데이 파티 많이 하면 하나씩 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는 파티들 많이 여기서 샐러드 시켜 가지고 온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웃음> 사실 94년에 이민가서 94년도에 내가 사지 않았나 싶어 근데 지금까지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아끼는 물건이고 커스에 샀어요 30년 전 상품이라 사진도 없고 팔지도 않고 어떻게 제 얼굴이라도 캡처 하실래요? 싫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전 배터리를 구매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커스커에도 충전배터리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싸다고 사고 용량이 많다고 구매하면 망합니다 우선 들고 다니는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죠 용량이 많다고 이런거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가지고 있네요 미친거지 너이씨 사실은 냄비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대신 이걸로 운동합니다 용량은 어차피 밖에서 한 번만 충전하면 되기 때문에 5,000mAh나 10,000mAh를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출력인데요. 출력 와트수가 18W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조배터리를 완충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보조배터리 회사들은 보이지도 않게 써놓았기 때문에 알수없고요 퀵차지 3.0이면 아주 양호합니다. 잘못 구매하면 보조배터리가 1박2일동안 충전을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추천을 해드려야하는데 얘는 너무 뚱뚱해서 못들고 다닐것 같고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 이걸 구매하려고 할겁니다. 두개나 주는데 2 9 9 9 0원 그것도 무선충전까지 하지만 15와트이고 퀵차지는 아예 써있지도 않습니다. 요런건 성질 좋으신 분들만 사가셔야합니다. 저같이 성질 더러우면 <웃음> 확 던져버려 그냥 <웃음> 시 사실 관리를 되게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간을 이빨과 이빨 사이에 끼는 음식물 제거에 이 워러픽이 되게 좋아요. 워러픽. 그 저는 굉장히 이거 오래 전부터 썼었는데 요즘은 또 그게 고장 나서 한참 안 썼는데 오늘 더 구성이 굉장히 좋네요. 구성이 이렇게 두 가지를 줍니다. 두 가지를 주고 그리고 이치관 네, 이 제품은 정말 모든 가정에서 써야 하는 제품입니다. 저 역시 이 제품을 사용한 지한 30년은 된것 같은데요. 미국 치과 협회가 적극 권장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잇몸 건강 약 드시지 마시고요. 이것으로 잇몸 건강 지키셔야 합니다. 가격이 14만 6,900원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물총을 쏴서 치간 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빼는 방식인데요. 어느정도인지 두부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이빨도 빼겠어요 이 상품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음, 이, 이 화장솜은 내가 쓴지 지금 거의 30년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캐나다에 이민가자마자 이 화장솜을 만나가지고 <웃음> 쓰기자 이건 진짜 완전 보면 은 100% 올게니 커튼이에요 화학적인 솜이 아니야 그냥 써보면은 한국에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이거 따라온 거 내가 모르는 거 자주 에서 파는 이거하고 요거는 두께 차이가 두배 이상 나요 나 화장솜으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한번 사면 은몇 년을 잊어버리고 쓸 수가 있어요 이 화장솜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요 이두 개만 있으면 아주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매일 하고 다니는 마스크 속에 넣고 다니는 마스크 가드인데요 이렇게 하고 우리 딸을 만나러 갑니다 거봐요 제가 즐거운 일이 생긴다 그랬죠 왜 그래? 여러분들도 이런 즐거움 맛보시려면 구매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집 개누무스키 한번 더 출연시켜봅니다 제가 카스코에서 쇼핑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우리 개딸이 항상 개누무스키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럼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상봉을 합니다 아주 3년은 못 보다가 만난거지 우리가 <웃음> 이런걸 알아서인지 코스코에서는 트 저에게 돈을 쓰게 합니다 이건 강아지용 장난감인데요 강아지용 장난감도 코스트코답게 만들었습니다 장난감은 집은 아주 난리가 나죠 아유 시끄러워 죽겠어 밤새도록 절해요 저거 아우 저건 내 쫓든지 해야지 마치겠습니다 아차 집에 개누스키 모시고 사는 사람 요거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끝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리우신 분은 이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나와라에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시니어 정보플래너 야매주부